자, 이번 시간에는 재고자산에 대한 계산형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재고자산의 계산형 문제에서는, 뭐, 기말재고의 실사와, 그 다음에, 뭐, 기말재고의 장부상 잔액,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찾는 문제들. 그런 것들이 사실 문제가 좀 크게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그 문제를 바로바로 바로 그 문제에서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문제를 전체를 다 보면서, 뭐, 다시 읽어보고 그러게 되면 시간이 너무 없어요. 문제 자체가 복잡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 이 재고자산이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에 대한 판단을 즉각, 즉각, 빨리빨리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빨리빨리 풀어,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서는, 그, 사실 어떻게 보면 틀린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재고자산과 관련된 어떤 그 내용이라든가, 토픽이 여러 가지가 있죠, 사실은. 재고자산이 주요한 과목이고, 주요한 챕터고, 그리고 그 주요한 챕터에서 문제들도 보통 두세, 두세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 기말 재고, 그 중에서도 기말 재고 포함 여부에 대한 내용들이 좀 문제가 크게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좀 유의해서 좀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 어, 기, 어, 재고자산에 대한 계산형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어, 기말재고자산, 기말재고자산과 관련된 아래 내용의 자료를 이용해서 그 9년도에 기말재고자산을 계산하면 얼마냐. 어, 기말재고를 물어보는 거네요. 자, 첫 번째, 보관 중에 실사액이 있어요. 500만원. 자, 그 다음에 이제, 타회사, 다른 회사로 위탁하여 발생한 상품 중에서 아직 판매하지 않은 상품, 아, 판매되지 않은 상품에 대한 판매가가 있네요. 150만 원. 그다음에 판매가 30%는 매출 총액이래요 그러면 70%는 원가라는 얘기네요. 재고자산 계정에 들어가 있는 건 원가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판매가 150만 원만큼을 넣으면안 되는 거예요. 위탁 판매가 됐을 때 미판매분은 재고자산에 포함 되고, 그다음에 판매분은 매출원가에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재고자산을 물어봤기 때문에 미판매분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판매되지 않은 것에 대한 판매가가 150만 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원가는 얼마냐? 거기에 대한 70%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실사액에다가 105만 원 만큼을 포함을 시켜줘야 될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자그 다음에 두 번째.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을 했어요. 그 다음에 도착하지 않은 상품의 원가. 일단 도착지 인도 조건, 그 다음에 매입. 이두 가지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미착 상품에 대한 상황은 선적지인도 조건과 도착지인도 조건이 있는데 거기서 매입이라면 도착지인도 조건은 도착하기 전에 내 재고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고려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얘는 고려할 필요가 없고요. 세 번째, 반품권이 보유된 판매래요. 상품에 대한 원가 40만원. 단, 반품 가능성 예측할 수 없다. 반품 가능 판매 같은 경우에는 재고자산은 어떻게 되죠? 매출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반품이 예상됐을 때와 반품이 예상되지 않았을 때. 근데 반품 가능 판매에서 재고자산은 두 경우 모두 다 재고자산에 빠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재고자산이 실사액에 없는 거고 장부에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반품가능 판매 같은 경우에는 예측을 할수 있는 경우나 없는 경우나 똑같이 재고자산은 없는 걸로 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실사액에다가 105만 원만 추가한 605만 원이 될 거예요. 이거는 기존의 반품가능 판매에 대한 그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 기출문제의 해답과 지금 수정된 문제의 해답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이게 좀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100, 아, 605만 원이 되겠다.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는 흑계 감사를 받기 전에 1년도 말에 재무상태표에 재고자산 500만 원을 보고를 했는데 실지 재고수사법을 사용해서 창고에 있는 모든 상품을 재고로 어, 보고를 했대요. 그 다음에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됐대요. 자, 보니까 첫 번째, 어, 단위당 원가 10만 원의 신, 신상품을 기존 고객 10명한테 전달하고 사용해 본 후에 6개월에, 6개월 안에 1 5만에 구입 여부를 통보해 주는, 이건 뭐야? 시용판매죠? 그 다음에 12월 30일 현재 4곳으로부터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 그럼 지금 창고에는 없고, 밖으로 나가 있는데, 그 중에 4개는 팔렸다 이거죠? 그럼 2개는 아직 팔린 게 아니네. 아, 4개, 10명이구나. 4곳이니까 6곳이네요. 6개는 아직 팔리지 않은 거죠? 그럼 그걸 고려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시용판매분. 의사표시를 전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말제고에 포함을 시켜야 되니까 이거를 실사하게 포함을 시켜야 될 거고 자 두번째 어, A사와 그 다음에 프랑스 B사에 각각 50만원 40만원 상품을 주문했대요 그 다음에 양사로부터 주문한 상품이 선적이 되었고 통보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A사에 주문한 상품은 여기서는 지금 주문을 한 거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매입이에요 어, 2년도 1월 2일에 그 다음에 B사는 1, 어, 2년도 1월 27일에 도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사 상품에 대한 주문 조건은 어떻게 되냐 A사는 도착 진도 조건이에요 그나 그다음에 B사는 선적 진도 조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봤죠 미착 상품에 대한 상황들 A사 같은 경우에는 도착 진도 조건 B사는 선적 진도 조건인데 선적 진도 조건은 선적이 되면 내 재고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걔는 포함을 시켜 주지만 도착 진도 조건은 포함을 시키주면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B사의 상품만 포함을 시켜주면 되겠다 40만원 만큼 자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어, 2001년도 12월 15일에 원가 25만원 의 상품을 통성한테 30만원에 판매를 했어요 그리고 그 대금으로 판매 당일 5만원을 수령을 했고 나머지는 5개월에 걸쳐서 이제 받기로 했대요 이거는 뭐냐면 할부판매죠 할부판매 같은 경우에 일단 돈을 이렇게 받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팔리는 시점에 회계처리를 보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회계처리를 보면 매출 채권, 매출액 계산, 수익이 계산이 돼요. 그 다음에 매출원가 기록이 되죠. 결국 전체 금액이 다 팔린 걸로 보고 상품도 빠져나갔으니까 여기서는 기말 재고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되겠죠. 이미 매출원가로 재고산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할부 판매는 고려하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재구매 조건으로 약정을 했는데 어떻게 되냐? 10만원짜리를 15만원에 팔고 나중에 그거를 16만원을 사기로 했대요 그럼 이거는 뭐냐? 이거는 판매로 보지 않죠 재고매 조건으로 팔게 되면 결국 이 상태는 어떤 거냐면 만약에 이걸 이렇게 계산했다 회사에서 처음에 물건팔때 현금 15만원 받고 매출을 계산하고 요그럼 수익이 늘어나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 10만원 만큼 매출 원가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사올 때 현금 16만원 주고 재고자산 16만원짜리를 사오는 거야 결과적으로 이거는 뭐냐면 내가 물건이 넘어가지도 않았대요 그냥 장부상만 저렇게 기록하고 매출액이 떠, 어, 떠버리는 거죠. 결국 수입만 계산하는 결과가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금융거래로 보는 거죠. 돈 빌린 거예요. 15만 원을. 그 다음에 나중에 현금을 16만 원 지급하면서 이자 만 원을 같이 지급해 준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결국 이 거래는 재고자산이 빠져나가는 거래. 즉 매출 거래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재고자산이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상대방한테 재고자산이 넘어가있어도 재고의 장부상 금액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만큼 미판매분 즉 10만원 만큼을 포함을 시켜줘야 돼요 자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1년도 12월 27일 원가 15만원 상품을 한량한테 20만원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받았는데 한량은 2000년도 2월 8일 동상품을 인도받기를 원해서 창구 한쪽에다가 보관하고 을 있다 자 이게 이제 뭐냐면 미인도청구 판매죠 인도 초급 판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판매가 됐지만 내가 보관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상대방한테 보관 용료까지 같이 제공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결국 이것도내무건이 내무, 아니죠. 그래서 인도 준비가 이미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인도 지원 요청을 상대방이 했을 때 기만 현재 내가 보유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장부상 재고에는 포함을 시켜서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사에 만약에 포함이 됐다면 차감을 해줘야 되는 거고 실사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그냥 조정 없이 끝내주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 나어보면 기말 창고에 있는 모든 상품을 보고를 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빼줘야 되겠네요. 그죠? 지금 이것까지 포함해서 보고가 된 거니까. 실사액에서 빼줘야 되는 금액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기말 재고를 보면, 실사액은 500만원이었고, 시용 판매분 60만원, 위탁 판매분 40만원. 할부 판매는 적용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재구매 조건부 판매 이거는 판매로 보지 않으니까 10만 원 플러스 해주고 그다음에 미인도 청구 판매는 내재고 아니니까 마이너스 해주고 그래서 장부상 재고는 595만 원을 기록을 해주면 되겠죠 이거는 하나 1, 2, 3, 4를 1, 2, 3, 4, 5를 보면서 즉각 즉각 문제를 풀어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많이 적응이 돼야 되겠죠 여러 번 보고 그다음에 실수하지 않도록 말이 기니까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국이 재고자산과 관련된 자료를 요약한 것인데 뭐 기말 재고 금액을 한번 찾아봐라. 자 보니까 첫 번째 기말 재고 자산의 수량은 단위당 1000원씩 천 총계개가 천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재화의 인도가 구매자 요청에 따라서 지연되고 있는 미인도 청구 판매된 상품이 있대요. <웃음> 그래서 보관 중인 게 원가 10만원짜리 이건 이제 빼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10만원은 제외를 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선적 진도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출하. 그러면 팔았다는 얘기죠.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팔게 되면 이미 내 재고가 아닌 거죠. 그래서 선적지 인도 조건일 때 구매자와 그 다음에 판매자 입장에서 봤을 때 선적지 인도 조건의 구매자는 선적 중에 있는 저 물건을 포함을 시켜야 되지만 판매자 같은 경우에는 불포함이죠. 그 다음에 도착지 인도 조건일 때는 운송 중에 있는 이 상품은 도착할 때까지는 상대방 제고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구매자 입장에서 보면 이 운송 중에 있는 상품은 아직 포함이 되지 않지만 판매자 입장에서 보면 운송 중에 있는 상품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 그럼 여기서는 선적지 인도 조건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판매자 입장이죠 그러니까 불포함이 되겠죠 음. 두 가지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많이들 헷갈려요 사실은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헷갈리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미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위탁 판매하기 위해서 적성한 상품이 있는데, 40만원 중에서 M사는 기말 현재 50%로 고객한테 판매를 했다. 그러면, 일단, 적성품이죠. 그러면 위탁 판매를 한 거고, 그 다음에 40만원 중에서 50%를 팔았으니까 50% 남아있겠네. 그죠? 그러면 이 중에 50%만큼이 기말제고에 포함이 되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일단 미인도 청구 판매분 10만원 빼주고요. 그 다음에 미착 상품은 고려하지 말아야 되고, 위탁 판매분은 20만원 포함을 시켜줘야 되겠네. 그죠? 결국 10만 원을 늘리면 110만 원이 되겠죠. 자 문제 3번은 이렇게 이제 된 거고. 자 문제 4번 한번 봅시다. 자 보면 간평이 2001년도 12월 말 현재 창고에 보관 중인 그 상품 재고를 실사를 해 보니까 금액이 200만 원이었대요. 첫 번째 거래처에 도착 진도 조건으로 발송 팔았단 얘기네. 어 40만 원에 어, 현재 운송 중이에요. 그럼 도착 진도 조건이니까 아직은 내재고가 되겠네요. 판 거니까. 두가지를 봐야 되겠죠. 항상 체크를 해야 돼요. 우리 체크할 사항. 그 다음에 원가인지. 그래서 항상 이세 가지를 선적지 인도 조건, 도착지 인도 조건, 걔들은 항상 이세 가지를 먼저 체크하고 어,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포함을 시켜 줘야 된다 40만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 12월 28일 고객한테 발송한 시송품이네요. 20만원 가운데서 매입 의사를 표시해 온 금액이 12만원. 그럼 나머지는 팔린 게 아니네. 그래서 어, 매입의사 미표시분인 8만원만큼을 기말제고에 포함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12월 15일에 거래처에 반품가능 판매로 이제 물건을 팔았어요. 반품가능 판매는 우리가 뭐라고 했죠? 반품률을 추정할 수 있거나 없거나 무조건 재고자세에 빠진다. 그래서 고려하지 말자. 자 그러면 일단 미착상품 40만원 포함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용판매분 8만원 포함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반품 가능 판매 고려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니까 저걸 합하게 되면 248만원이 되겠네요. 문제는 간단하죠. 자, 5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기초금액이 20만원, 단기 매입액이 5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실사를 해보니까 창고에 보관 중인 재고자산이 5만원만큼 있대요. 자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첫 번째 미착상품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게 있어요. 조건을 보니까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현재 운송 중이래요. 근데 여기서 매입을 한 건지 또는 물건을 판 건지 출하를 한 건지 매입을 한 건지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죠. 그러면 매입한 걸로 보세요. 그냥 여기서는 선적진도 조건으로 매입한 거고 아직 운송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미착상품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아직 도착하지 않은 거죠. 예. 그래서 여기는 3만 원을 포함시켜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적성품이 있어요. 이 적성품은 수탁자가 40%를 판매를 완료했어요. 를그러면 나머지 60%는 가지고 있는 거네. 그래서 미판매분 6만원이 포함되어야 되겠고 세 번째 시송품이 있죠. 매입사 표시분이 만원이니까 나머지 2만원에 대해서는 아직 판매되지 않은 거고 재구매 조건부 판매는 판매로 보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전체를 다 뭐냐면 재구자산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저당 상품이 있는데 저당 상품은 저당돼 있는 물건이 상대방에테 넘어간 게 아니라 돈을 빌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당을 잡고 그 다음에 나중에 돈 갚으면 다시 가져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판매로 보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당 상품은 일단 실사에게 포함됐냐 포함되지 않냐 그런 이제 보는데 실사에게 지금 포함이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실사에게 포함된 부분이 이미 있고 그 다음에 그게 기말재고로 포함이 됐으니까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만약에 저당 상품이 기말재고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저것도 기말재고에 포함을 시켜 줘야 돼요 근데 실사에게 포함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저당 상품 같은 경우에 담보로 이제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돈을 빌렸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담보로 지정된 그 물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담보로 지정하고 돈 빌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예 그냥 물건을 건네주고 돈을 빌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참고서 이미 물건이 빠져나갔겠지 자그 다음에 이제 반품 가능 판매 6만 원이 있는데 이것도 재고에서 포함시키지 말아야 되겠죠 이거는 반품 가능 판매는 무조건 재고는 빠지니까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 실사액은 일단 5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미착 상품 아직 도착하지 않은 거 3만 원 포함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위탁 판매분 6만 원이 포함되고요 이그 다음에 재구매 조건부 판매 이거는 판매로 보지 않으니까 4만 원 포함시켜 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시송품이 있죠? 어, 시송품 중에 2만 원이 아직 팔리지 않았으니까, 그것까지 포함을 해주면 20만 원이 될 거예요. 그럼 기초재고가 20만 원이었고, 단기 매입은 50만 원. 거기다 기말재고 20만 원 빼, 빼게 되면 매출원가는 50만 원이 되겠네요. 문제에서뭐 이것만, 어, 주의를 좀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여섯 번째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실지재고사법 어, 창고에 들어가서 이제 시험본다는 거죠. 음. 보니까 이런 상황이 있대요. 첫 번째, 재무상태표에 상품 재고액이 7만원 있었고요, 기초에. 그 다음에 단기의 순매입액은 58만원. 음. 그 다음에 이제 소환에게 원가 10만원의 상품을 발송을 했는데, 발송 운임이 발생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12월 중순에 받은 상품, 수탁받은 상품이 75만원을 판매를 했대요, 소환이. 그 다음에 이제 대안한테 통보를 했다. 우리는 지금 뭐냐면 대안이에요, 지금. 음. 그러니까 소환이 지금 수, 수탁을 받은 거고, 대안은 위탁을 한 거죠, 지금. 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회계처리를 적절히 했고요. 자, 그럼 저 상황을 보면, 일단은 원가 10만원 상품을 발송을 했죠. 음. 그 다음에 1년도, 2년도의 상황을 보면, 일단 10월 초에 적송을 했고요. 그 다음에 12월 중순에 75%를 팔았어요. 그 다음에 12월 말에 25%를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죠? 그럼 75%를 판, 그 75%는 매출 원가가 됐을 테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25%는 기말제고가 됐겠죠. 그래서 그 기말제고는 10만원에 25%인 25,000원이 될거예요 그게 이제 어디에 포함되냐 위탁판매물에 대한 기말 재고에 포함을 시켜줘야 겠어요 자그 다음에 이제 어, 2001년도 11월 초에 원가 15,000원의 상품을 인도를 했는데 매출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공정가치와 차이 관계없이 2만원에 재매입을 하고 대요 재매입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다시 사온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물건 팔린 걸로 보지 않는다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재고인 판매 분에 대한 15,000원을 기말 재고에 포함을 시켜줘야 돼요. 팔린 게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2001년도 12월 말 장부상 기말 재고 수량과 실제 재고 수량을 비교를 해보니까 간무가 나왔어요. 정상적인간부 손실이 발생을 했어요. 5,000원. 그 다음에 비정상적인간무가 얼마냐면 8,000원이 나왔대요. 음, 일단 간무가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월 말 창고에 있는 기말 재고를 실사를 해보니까 15만원. 실사액은 15만원이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금액은 재고자산에 대한 기말평가를 하기 전이다. 무슨 얘기냐면 아직 평가하기 전, 즉 가치를 평가하기 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감모는 어떤 거고 평가는 어떤 거죠? 평가는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물건의 가격이. 감모는 뭐죠? 수량이 없어진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실사를 해보니까 15만 원이 있었다. 그러면 이거는 감모까지 반영된 금액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실사를 해보면 거의 들어가 있는 걸을 해본 거니까 결국은 뭐냐? 간모까지 반영된 금액이 15만원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잘 이해, 이걸 이해를 못하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평가를 이제 해보니까 평가 손실은 35,000원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기말적으로 실사한 금액이 15만원이에요. 이 15만원은 기말 간모 후에, 그렇지만 아직 평가 전 장부상 기말적으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거기에다가 뭘 반영해줘야 돼? 얘네들을 반영해줘야 돼. 얘네들은 지금 창구에는 없는 애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장부에는 반영돼야 되는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반영을 해주면 그 금액이 얼마 냐면 19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감모는 감모는 반영이 됐고 평가가 반영되지 않은 장부상 기말 재고가 되는 거예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재고자산에서 기초 일단 7만 원이고 단계 매입한 게 58만 원. 그래서 65만 원에 판매하는 재고가 있는 상태였고 그 다음에 이제 감모 후의 기말 재고예요. 19만 원 우리가 본 건. 그래서 감모 후의 기말 재고가 19만 원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감모의 내용을 보니까 8천 원은 비정상 감모였고요. 그다음에 5천 원은 어 매출원가 즉 정상적인 감모였대요. 그럼 그 나머지가 이제 매출원가로 일단 기록이 되는 금액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뭐냐면 감모까지 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감모까지. 자, 거기서 이제 뭐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평가 손실로 기록되는 35,000원이 이제 또 매출원가로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죠그 결국 15만 0천원이 평가와 간모를 한 후에 기말 재고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잘 이해를 하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구한 건 19만 원을 구했는데 그 19만 원은 평가를 하기 전 장부상 기말 재고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19만 원 안에는 실제 실사액 15만원과 그 다음에 밖에 나가 있지만 장부에 기록되지 않았던 어 어떤 재고에 대한 내용들 위탁판매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한 금액이 되는 거죠 이제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한 거예요 그럼 평가를 하게 되면 3만 5천원 만큼 평가 손실이 나오는 거고 그럼 결국 매출원가는 44만 7천원과 3만 5천원 그 다음에 5천원 이세 개의 합계가 매출원가 가될 거예요 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매출원가는 48만 7천 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타의 비용이 되겠죠? 이거는 원가성이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자, 이 부분을 잘 이해를 좀 하세요. 음. 자, 이 그림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해가 돼야 돼요. 이 그림 자체가. 그죠? 이 그림이 이해가 돼야지 이 문제를, 어, 쉽게 풀어낼 수 있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지금 구했던 거 19만 원이 어떤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결국은 매출원가로 기록되는 금액은 평가 손실, 그 다음에 정상적인 감모그 다음에 그 외에 그걸 뺀 나머지 매출원가에 해당하는 금액 그게 이제 매출원가 총액이 되겠죠 그리고 총비용은 전체 금액이 되겠죠 8,000원을 더한 총비용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평가 기말 재고의 감모전그 다음에 평가 전의 장부상 기말 재고를 우리가 생각해 을 보면 감모 전이니까 결국은, 어... 15만원 플러스 2만 5천원, 1만 0천원 19만원, 거기다가 8천원, 5천원을 더한 게 20만 3천원이, 여기서는 이거는 그냥 참고로 이제 보여주는 거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냥 사실은. 평가 간모를 하기 전의 금액은 결국은 20만 3천원이 돼요. 평가 간모를 하기 전의 금액은. 근데 거기서 간모하고 평가하면 간모가 일단 뭐가 나오냐. 5천원, 어, 얼마였지? 8천원과 5천원이 간모가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다 또 이제 평가를 하게 되면 3만 5 0원또 빠지겠죠. 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음, 문제를 보면서 정확히 내용을 파악해야지 문제를 풀수 있는 거였으니까. 자, 7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년 초에 기초재고 자산은 200만원이었고, 단계 매입액은 어, 1200. 그 다음에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실사를 해보니까 100만원에 이제 어, 기말재고가 있는 걸로 이제 됐다 이거죠. 그다 매출원가를 한번 찾아봐라. 이런 내용인데. 일단 판매 가능 재고는 기초 재고와 단기 매입의 합계인 140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실사를 해보니까 100만원이었다. 실상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평가 손실, 간모손실 없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첫 번째, 선적 진도 조건으로 매입이에요. 그러면 일단 선적 진도 조건, 매입. 이상황꼭 확인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원가를 봐야 되는데 원가는 송장가격이에요. 그래서 원가는 150만원짜리에요. 그럼 일단 미착 상품 150만원이 재고자산에 포함을 시켜 줘야 되겠죠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한 거니까 그죠그 다음에 두번째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한 상품이에요 송착가격은 210만원이에요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하게 되면 도착하기 전에 내재고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거는 포함시키면 안되겠고 그 다음에 판매 목적으로 고객한테 발송을 뭐 보냈다는 얘기죠 근데 현재 원가 100만원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서 고객이 매입 의사를 표시했다 를 그러면 일단 150만 원짜리 보냈는데 100만 원짜리를 매입하겠다 그랬으니까 50만 원짜리 아직 팔린게 아니네. 그래서 미표시분 50만 원을 포함시켜줘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은행에 자금을 차입하면서 담보로 제공. 담보는 물건 팔린 거 아니죠. 네. 창고에 보관 중이래요. 근데 실사시에 이를 포함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포함을 했으니까 정확히 한 거예요. 고려하지 말아야 되겠죠. 자그러 일단 판매가능 재고는 1,400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실사액 100만원에서 미착상품 150과 그 다음에 시용판매분 50만원을 고려하게 되면 기말 장부가액이 되겠네 그걸 뺀 나머지가 매출원가 가 되겠죠 음. 여기서 뭐요 부분 마지막 부분 잘 읽어서 파악을 잘 하시면 될거예요 담보는 담보로 제공된 건 물건이 그쪽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계속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어떤건지를 잘 파악하세요 자 8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관세가 재고자산과 관련해서 실제 재고수사법을 사용하고 있고, 관세의 창고에 실물로 보관되어 있는 재고자산에 대해서 실사금액이 100만원, 뭐2천개가 있는데 하나당 500원짜리에요. 자, 재고자산을 한번 찾아봐라. 어, 장부상 재고. 자, 일단 선적진도 조건으로 출하를, 해, 팔았네. 그 다음에 원가 10만원짜리에요. 선적진도 조건, 출하, 그 다음에 원가. 이세 가지 꼭 기억하라 그랬죠. 그럼 선적진도 조건의 매입과 출하사항을 보면 선적진도 조건일 때 매입했을 때는 포함을 하고 그 다음에 팔았을 때는 포함되지 않고 도착진도 조건일 때는 매입했을 때는 포함되지 않고 팔았을 때는 포함이 된다 그랬죠. 여기서는 포함되지 않겠네. 자그 다음에 이제 위탁 판매하기 위해서 민국이 12월 10일 날 적송한 상품이 있는데 30%가 판매가 됐대요. 그러면 70%는 남아 있겠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착진도 조건으로 12월 26일 날 외상으로 주문. 주문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물건을 사온다는 얘기죠. 현재 운송 중이래요. 근데 도착진도 조건이니까 고려할 필요 없겠네. 도착지 매입.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001년도 12월 15일에 고객한테 발생한 시송품인데 40%가 어떻게 됐냐. 매입사를 통보받지 못했다. 여기서는 40%가 못 받은 거니까 40%가 되는 거예요. 문제를 제시할 때, 우리가 항상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렇게 제시되기도 하고 저렇게 제시되기도 하는데 어떤 문제에서는 40%를 매입사를 통보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40%를 매입사를 통보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를 풀다 보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아, 40%를 받았으니까 60%가 남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마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읽을 때 꼼꼼히 잘 읽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알면서 틀리는 부분들이에요, 사실은.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는 40%를 적용해요. 여기 60%를 쓰는 사람 의외로 많아요. 어, 그 전에 문제들은 매입사 통보 받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몇 프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반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자, 그럼 재고자산 쪽을 보면, 일단 실사액은 1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위탁 판매분 21만 원. 그 다음에 시용 판매분 8만 원. 이걸 고려하면 129만 원이 되겠다. 그렇죠? 음,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으니까. 음. 자, 아홉 9번,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초 재고가 20만 원 있고 단기 매입액은 100만 원. 그 다음에 어, 실지 재고 조사법을 적용하고 있고요. 창고에 보관 중인 상품이 이제 30만 원이래요. 자, 그리고 감모라든가 평가는 없대 자 첫번째 한국으로부터 판매를 수탁받은거예요수탁받은거예요 수탁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얘네가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가 되는거죠. 2만원이 판매됐고 나머지는 세무의 창고에 보관중이에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누구의 재고예요 한국이 세무한테 부탁을 한거죠. 그리고 세무는 지금 그걸 팔아주는 수탁자예요 그러면 그 재고는 한국의 재고가 되겠죠. 아직 팔지 못한거. 그러니까 우리 재고에서는 빼줘야 돼요. 여기서는 이 부분이 빠져야 되는 금액이 되겠죠. 수탁받은 상품이니까, 그러니까 판매 위탁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실사액 중에서 수탁받은 재고에 대해서 위탁자의 재고가 되기 때문에 그부분은 빼줘야 돼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가 이제 그 수탁자의 재고가 되겠죠. 그래서 재고 실사액에서 제외를 해줘야 된다. 이거 하나 기억해주세요 그럼 여기 누가 수탁자인지 정확히 판단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마이너스 10만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 선적진도 조건으로 매입을 했는데, 송장 가격이 6만원짜리, 원가가. 그 다음에 선, 어, 선박이 운송 중에 있대요. 근데 1월 8일날 도착을 했다. 일단 선적진도 조건이에요, 얘가. 그 다음에 매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원가는 6만원짜리래요. 그러면 재고자산에 포함을 시켜줘야 되겠네. 그죠? 선적진도 조건 매입이니까. 그래서 일단 6만원은 포함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품률이 높은 상품에 대해서 일단 반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고상 빠지는 걸로 봐야 되겠죠? 여기서는 고려할 필요 없겠죠. 자 그러면 일단 기초재고는 20만원이었고 단기에 매입한 건 100만원 그 다음에 실사액은 30만원이었는데 그 중에서 수탁받은 상품이 있기 때문에 그거 빼주고요. 그 다음에 미착상품 6만원을 고려해주면 를 재고 실사액이 나오겠네요. 여기서 매출원 가으로 봤으니까 <웃음> 나머지 부분 94만원이 아마 답이 될 거예요. 됐죠? 자, 10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1년도에 재고 자산과 관련된 상황인데, 재무상태표의 재고 자산은 어떻게 될 거냐. 자, 보니까, 재고 실사를 해보니까, 창고에 보관 중인 원가가 이제 10만원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객한테 8만원 상당의 시송품을 인도를 했는데, 매입사를 표시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어, 인도를 했지만 매입 부사를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가 물건에 팔린 게 아니죠. 지금 그래서 시용 판매용 8만 원이 일단 포함, 포함을 시켜 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운영자금 목적으로 차입 돈을 빌렸다는 얘기죠. 어, 8만 원의 재고 자산을 담보로 인도를 했고 인도를 했네요. 그럼 넘어갔다는 얘기네. 그 다음에 재고 자산의 실사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포함을 시켜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어떤 경우를 봤냐면 담보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렸는데 물건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었고 이렇게 물건을 넘기는 경우도 있었어요 물건 넘겼을 때 실사에게 포함되지 않았다면 포함을 시켜 주는 거고 만약에 물건을 넘기지 않고 내가 계속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거는 실사에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두 그 개를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위탁 판매 계약을 했는데 10만원 상품을 재고 자산을 운송을 했고 기말 현재 판매되지 않았대요. 근데 한국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 원가는 4만원 그러면 위탁판매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넘겨줬는데 가지고 있는 게 원가가 4만원짜리더래요. 그게 이제 어, 재고자산에 포함을 시켜 줘야 되겠네그 다음에 이제 원가 65,000원 재고자산을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했어요. 을 원가, 그 다음에 도착지 인도 조건, 그 다음에 매입.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하면 도착하기 전까지는 내재고가 아닌 거네. 그렇죠? 그래서, 매입했을 때, 도착진도 조건, 불포함이 되겠죠. 자, 그러면, 실사액. 처음에 실사액이 원가가 10만원 짜리였고요. 거기서 이제 시용판매분 8만원. 어, 그 다음에 담보 제공된, 어, 어, 실사액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 8만원. 그 다음에 위탁판매분 4만원. 그러 해주면, 기말제고 금액이 되겠죠.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으니까. 10만원에서 8만원, 8만원, 4만원 더 해주면 되겠죠. 음 일단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 재고자산에 대한 문제들 열 문제를 일단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